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내 차의 공식 연비가 리터당 15km로 돼 있다 하더라도 차의 상태, 주행 습관, 타이어의 공기압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럼 무게가 늘어나면 연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 트렁크를 열어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쓰겠지 않은 짐들을 싣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젠 골프를 치거나 치지 않아도 항상 골프가 방을 싣고 다니고 또 캠핑매니아들은 언제라도 떠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나 캠핑장비들을 차곡차곡 가득 싣고 다니고 언젠가는 한 번쯤 쓰겠지 않은 짐들을 실어 차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연비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시죠? 동티 실제로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시사가 내놓은 핸드북에 따르면 차량의 중량이 10%가 줄어들면 연비가 6% 상승하고 반대로 10%가 늘어나면 연비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물론 자동차마다 연비가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평균 연비를 도로교통부에서 알아보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 무게를 10kg을 줄이면 100km 주행 시 0.16L 정도를 아낄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연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재미있는 상황을 설정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출퇴근 시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대의 승용차를 같이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카풀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A의 차를 B가 같이 타고 다니는데 1일 왕복거리가 30km이고 한달 20일 출근하고 B의 몸무게는 60kg으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3 0 k km 곱하기 2 1을 하게 되면 한달 동안 600km를 같이 타고 다니게 되는 거지.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다시 거의 광주까지 가는 거리인데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게 되는 거네. 덩들겠어 그럼 B는 A에게 같이 타고 다니는 만큼 기름값을 얼마나 줘야 할까? 덩트 뷰 아까 도로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10kg이 늘어나면 100km 주행 시0 1 6 l 정도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고 했을 때, 그럼 B의 몸무게인 60kg이 늘어나면 100km 주행 시엔 그러니까 60kg 곱하기 0 1 6 l 를 하게 되면 0 9 6 l 가 되고, 21주행 거리가 600km이니까 6배가 되겠지. 그럼 0. 5.96L 곱하기 6은 5.76L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휘발유를 기준으로 현재 국내 유가 1536원을 대입하면 5.76L 곱하기 1536원은 8,847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B가 A의 차를 한달중 20일을 이용하면서 더 소비되는 유류비가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와의 금액 차이를 생각하고 또 A의 경우 한국 항상 누군가를 옆에 태우고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고 보상하기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비도 식사 한 끼를 사든지 아님 한번 정도 기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동티뷰, 물론 설정을 통한 계산 방법이었지만 역시 자동차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연료도 더 소모가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2,320만 2 5 0 0 555대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건 인구 2.234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야 만약 2천만 대의 차량이 무게를 조금만 줄여서 한달 5천 원 정도만 줄이게 돼도 100억 원 1년을 줄이게 되면 1,200억 원이라는 커다란 손실을 줄이게 되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물론 조금 과한 설정과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심하게 싣고 다녔던 짐들이 얼마나 큰 손실이 되었는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짐을 덜어내고 가볍게 다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